이게 팬텀이 어디 숨어있다가 갑자기 쫙 나타나버리니까 뜬금포로 암살 당해버리면 그거 없어거같마 맛있고! 이기로와 <웃음> 여자식들아! 뭐 여자식아! 어? 죽가 <웃음> 으로 사용할 스킬은 오물폭탄과 병상병 병상천병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진입물건은 극일 조합인 구양경 박식안경, 조개껍질 방울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몰래 참 안경 세팅을하 가신 분들 많은데 저는 조금이나마 풀타임 뒤에서 조개껍질 방울을 든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피드업, 탈출 버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플레이할 숨바꼭질 팬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나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초반에 팬텀이 정말 느려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참아서 이 스킬을 배우면 그나마 팬텀이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거든요 아쉽고! 좋아요! 자, 기다려. 도끼물 쓸 때까지 기다리고. 도깨비불 쓰고, 맞추고, 오! 어디 갔니? 야, 뭐야! 10분도 이렇게 된다고? 아, 나 아직 이열도 못했어, 얘들아! 폭탄 배웠거든요. 폭탄을 맞추고 병삼첨병을 맞추면은 계속 쓸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물 폭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보시면은 그 상태 이상이 걸려있는 포켓몬한테 병첨을 쓰시면 됩니다. 초반에 그 화상 입는 거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렇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웃음> 어디가? 못 가요, 자식아! 니가 미 팬텀님 앞에서 덤벼 도망칠라 그래? 땅 파고 어 지구 아래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 도망칠 수 없어. 이제부터 숨바꼭질을 한번 해볼까 우리?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제 일단 숨어 있다가 개고랑지! 어 죽으시고요 평타! 어 네가 입고 왔지? 절대 이게 너도멍 먹고 죽을걸? 어딜 도망가? 펜트 앞에서는 절대 도망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다 뜯어져 버렸네! <웃음> 안녕 가디아나? 너가 거기 있는다고 뭐가 될것 같니? 어? 어... 되네? <웃음> 아나 이제 좋아요 이게 팬텀이 진 어디 숨어있다가 갑자기 쫙 나타나버리니까 뜬금포로 암살 당해버리면 답이 없요 사실 단 팬텀도 몸이 약하다 <목소리> 꼭꼭 숨어라 머리살 보인다 <목소리> 어 잡아버렸디 가디아니가 어이구 암으로 지끼는구나 어? 나이 새를 살렸어 이거 파이어로가 우리 살렸어 <목소리> 어구 어 죽어도 여한이 없을걸? 나이스! 오 아닌가? 어? 안돼 안돼 파이어 잠깐! 야야야 죽어 안돼! 어? 뭔가 이거 뭐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안돼! 이거 안에서 이거 쇼적 쇼적 해야지 사실 있지? 아하하하하. 아니 이거 진다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갈가복이 먹자 얘들아! 갈가복이 먹어야 돼 얘들아! 먹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부셔버려 먹어주고 투표까 맞춰주고 나이스 얼마나 무서운 패텀입니까 여러분 역시 패텀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바로 이쪽으로 달려가 줄게요 왜냐면 가위가보기도 뺏어먹었고 적들도 휩쓸어버렸고 그긴깨가락전도 죽어버렸고 아이 좋아 자요요요 만복굴이 잡아주고요 좋은 나이스! 자, 먹어주고요. 좋아요. 팬텀은 얼마나 무서운 포켓몬입니까? 네. 예? 어, 가서 정상천병을 어, 어... 써버렸네? 원래 이거 쓰고 빠져야 되는데 하하하 <웃음> 게임왜 이렇게 됐을까?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이거 캐리할 수 있어. 초반에 힘든 거아 필요 없어. 어차피 후반 가면 팬텀이 캐리하고 어, 그러면 이기는 거고 그럼 나이스하고 내가 어... 혼자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좀 밀리지 맘마! 피카츄 저거 무리하는거예요 피카츄로 먹이를 주는거야! 그래! 피카츄로 먹이를 주고 맛있고! 이기로와 여자식들아! 뭐 여자식아! 어? 어쭈가! 얘주고 어디갈까? 어제로 가버려야겠다! 아이고! 맛있네! 어 저기나 먹어! 아 너무 서이지압니다아 역시 팬텀은 내가 못해서 어려워서 안하는게 아니라 너무 사기야! 자 알아서 깨끗했지? 저거 먹어줄테니까 네전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지금 제가 할건 레벨로 찍어 누르는 거를 목표로 하면 되거든요 일단 레벨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지금 할건 레벨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우선 뭐 올처럼 솔직히 아이템 같은 게큰 영향력은 없긴 해요 아 잠깐 달고기는 식사 레벨 됐네? 나 잡고? 큰일 났는데?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집중해야 돼 이거 또 썬더 막판에어 설마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야 어, 그렇지 않을 거야 얘들아 어, 얘들아 집중하자 들어가! 아이고, 나이스! 어디가, 어디가? 자꾸 오지 가려고 그래. <웃음> 자, 나이스! 할거다 했다! 할거다 했어! 좋아! 잡아주고, 자, 이제 빠질게요. 전 빠져야 됩니다. 없는 척 해야 돼. 따오주는 게 없거든. 때리고, 어? 도망가! 도망가! 제발! 오지마! 어 무서워! 제발! 올라! 어, 올라! 여자식이! <웃음> 얘들아 쏜다! 얘들아 쏜다! 얘들아 쏜다! 쏜다! 쏜다! 이거 절반만 쳐도 안 가야 돼 가면 안 돼. 아 진짜! 잠깐만! 야다 잡아! 다 잡아! 꼴로! 안돼 이거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꼴로 야돼 꼴로 해 돼. 아, 이 스타즈 아주 좋은 애구라치야. 제발 너만 이겨! 그렇지! 너 미나 캐릭터 좋아? 나이스! 이거 막아! 끝까지 막아! 이게 내 캐리야! 내가 캐리해서할수 있었던 거야! 4, 3, 2, 1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과연 결과는? 오! 팬텀 캐리 그럼 전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4킬 4어시 했고요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네요 자 그럼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는 아 준수하게 8만 3천 정도 넣었네요 아 근데 솔직히 좀 팬덤 너무 사기다 음. 자 이번에 한 팬텀 아, 정말 보물폭탄 병상 첨성 조합은 뭐 솔직하게 말해서 되게 큰 컨트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한 딜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